여기는 지금 여애매 산업 근는 거에 따라 할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8 무연이 한10분연이10무지이10 무연이 10 무연이 응. 지금, 응? 응. G3에서 A분의 막연이1분의막이이10 무연이 1이1분다 크다 했는데 G3 10 무연이 10 무연이 10 무연이 10 무연이 1 A에서 아니면 2초가 더 갔다는 게, 잘 봐봐. 아까는 우리가 g 2한 거였고, 지금 여기 물어본 건 D3야. 음, 네. D3는 지금 8이잖아요. 그게 고 그렇지. 그러니까 좀 더, 좀더 달라졌겠지? 음. 좀더같겠지 음. 쌤이 여기 8. 써줄게. 헷갈리니까. 네. 이거를 잘해야 돼. 그럼 너 문제 맞을 수 있어. 여기가 8이고, 그러니까 여기 D3는 8이니까, 둘 다. 지금 만약에 A로 써있어 8. 그거의 시간인데, 시간은 어.. 일단 여기 보면은 2니까 A같은 경우에 응. A가 4겠죠? 어. 4초에다가 플러스 1초 더 준거잖아요? 그렇지! 여기. 어, 어? 어? 여기? 어, 이죠 빈거 빈거 빈거 빈거 빨간색 하고 파란색으로 B를 응? 해줄게요어 어, 미안해 그는 어, 속도가 3이래요 어 그러면은 이제 8이니까 이 뭐가 오면은 3이 이렇게 된대요 어 그러면 얘가 어그거겠죠 네. 그, 어, 그렇지 시간의 3분의 8 미터 세크겠지 그럼 우리 얼마나 더 네, 가야되지 지금...